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제 구시지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번제단은 아들께서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들께서는 음부 곧 번제단 하데스를 불못에 태우실 것입니다 바라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친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재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들께서는 물두멍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목욕시키시고, 물두멍이 물로 씻기시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의 피와 말씀으로 씻겨진 자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들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만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막으로 들어가면 오직 등잔의 빛만 보입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아들께서 성막의 등불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막의 등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영이라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들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들께서 떡상의 떡이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이로라 하시니라 영생하게 하는 아들이 살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양단의 향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진거괴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번제단이 향을 받아 보좌 앞 금양단에 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께서는 금분양단에 드려지는 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촛대와 떡상과 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아들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그룹들이 덮고 있는 속죄소 보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구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들께서는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들께서는 보좌에서 피조기를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께서 곧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십니다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마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명을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께서 곧피조물들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니가 믿느냐